그만. 혼난다. 오! Oh, 노! No. <웃음> 도망갔어 <웃음> 도망갔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깨물면 안되지? 어? 이왜 벌려? 어? 깨물려고 했어? 어허 이왜 벌리지? 이물왜 벌렸어? 너뭐 깨물려고 했지 방금 아닌 척하고 있네 어? 어허 깨물려고 했지 한것 같은데 단 척하고 있네 웃기는 놈이네